요즘 많이 힘들지? 힘든 티 내봐야 알아주는 사람 한명 없고 가족들한테 토너차니 걱정할 것 같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헤아리는 산더미 전쌓이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인간관계도 꿈도 사랑도 어렵기만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만주란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계속 오래져 가는데, 오래질수록 자존감은 한없이 받아 그치고, 너무 힘들고 지쳐서 툭 하고 건들면 그대로 쓰러질 만큼 위기가 적실하잖아. 오래오래 오래 그치고 또 그치다 보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진 기분이야. 하지만 괜찮아. 넌 그냥 지금 많이 지쳐있는 거야. 널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치느라 마음 편히 쉴 시간도 없어서 그런 거야. 지금까지 버어줘서 너무 고마워. 정말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돼다 내려놓고 좀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옛날 동네 친구 만나서 어릴 적 얘기도 좀 하고 밤에 야경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 좀 수술 보자 이 정도로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그래서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나 자랑스러운 내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너야.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어. 오늘은 부디 걱정을 내려놓고 예쁜 꿈꾸자. 그리고 내일은 지금까지보다는 한결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랄게. 아주 조금이라도 행복한 날이길 바랄게.